안녕하세요 코딩님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게가 좀 있는 주제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책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지 구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전설의 친구서, 아재 교과서 등 이런 휴식어가 붙어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입니다. 이책 켜본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 10년... 과외할 때였으니까 정도는 좋게 된것 같은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PMI지만 저는 이것보다 좀더 올드한 세대이긴 했습니다 수학 14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수, 수원, 수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목차들과 함께 이 올드한 책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겁주는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지만 현실의 문제 우리 인류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와 만나면 이렇게나 실용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나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었음을 그리고 알고 나시면 음 그렇구나 할 만큼 보통의 호기심을 지닌 인간이라면 이해하고 났을 때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음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한 표현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함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함수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는지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따로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수학에서의 함수라는 개념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설령 여기서 언급 안 했어도 뒤에서 반드시 언급하게 됐을 거예요 자 먼저 함수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뒤에 글자는 수 우리가 1, 2, 3, 세는 그 수고요 앞에 함은 상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물함 할때그 함이요 그러면 함수랑 상자가 대체 무슨 유사성이 있느냐 이렇게 어떤 박스가 있을 때이 박스 안에 뭔가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무언가에게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뭔가 띡 하고 나와요. 이거 꼭자판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동전 그리고 상품 버튼 누르는 것들 이런 거겠죠. 그러면 배출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한 상품이 띡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고를 확장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 즉 출력값인 이 상품은 입력한 값인 동전 그리고 눌러지는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하는 거잖아요 1 0 0원 넣고 콜라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버튼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100원 넣고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등등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간극의 합 코스트였죠 이것도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할 37개의 숫자들 즉 입력 값이죠 이 입력 값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때마다 그 결과인 코스트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동일 선상에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 같은 곳에서 매일같이 보시는 자판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신다면 저는 제 목적 성취입니다. 이런 함수의 개념을 조금 더 포멀하게 다듬어 보면 어떤 X 값이 이 함수, 펑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작업이, 어떤 계산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값이 출력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래요 뭔가 입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예전 시리즈에서도 들었던 예인데 세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더러운 차, 물, 세제, 전기 이런 것들이 투입되면 맨 마지막에는 그 결과물로 깨끗해진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오수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 보통 우리는 세차가 모두 끝난 차량의 청결상태 이런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잔여 오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싶겠죠 혹은 광택 같은 거를 최대화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결과에는 앞서 입력된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오물을 잘 씻어내도록 좋은 세제가 잘 나와야 할 것이고 잘 닦아내기 위해 물이 잘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혹은 애초에 입력되는 차량 상태가 뭐 진흙밭을 불렀으면안될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력, 결과값 이걸 어떻게 하면 크게 혹은 작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함수부터 살펴볼게요 앞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설명충 재등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수란 상자 안에 뭔가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밖으로 나온 것 이건데요 이 함수에는 X라는 어떤 수가 들어가면 내부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 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와 곱하고 3을 더하는 작업 그러면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를 넣어보면 그 계산 결과는 3입니다 4가 아닌 다른 수를 넣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결과가 가장 작아지느냐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 변화를 방지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흡사장인처럼 하나하나 해보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 변화 감지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텐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일단 쉬운 방법인 두 번째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또 엑셀입니다 엑셀이 써보시면 정말 이,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만능줄이긴 해요 저는 요 엑셀 수식을 걸어 놔서요 입력값 요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여기에 정해진 계산 있죠 x 제곱하고 그 x에 마이너스 4 곱하고 3 더하는 거요 계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 넣고 뭐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마다 지금 요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3이 나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적게 하지? 할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더큰 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작은 수넣어볼게요 작은 수부터 그리고 셀 복사 어? 그럼 0이 나오네 5를 넣으면 뭐가 나오지? 하고 보면 네, 8이 나옵니다 자 4에서 작아졌더니 이 출력값도 작아졌고요 4에서 커졌더니 출력값도 커졌어요 그러면 음, 왠지 더 이쪽으로 즉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쪽보다는 그래도 뭐둘다 해보겠습니다 자, 6 넣고 2 넣은 다음에 짠 해보면 네, 얘는 더 커졌고요 얘는 더 작아졌네요 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4에서 시작했으면 더 작아져야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셀 복사 그냥 하겠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얘도 드래그 드래그 해보면 네 화에서 작아져서 2가 됐을 때 마이너스 1로 최저값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작아지면 어더 커져요 오히려 한번 그 뒤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고 얘도 쭉쭉쭉 해보면 네 점점 커집니다 아 그러면 얘는 2에서 최소가 되고 그것보다 더 작아지거나 커지면 더커지다 보네 하는 이런 함수네요 그러면 얘를 네, 엑셀이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자, 추천 차트 네, 이렇게 해보면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그 입력 값이고 요게 그 출력 값 결과인데 2를 넣었을 때딱 마이너스 1 최소가 되고 2보다 커지거나 2보다 작아지는 수를 넣으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형태의 함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 중에 가장 작은 값 나올 수 있는 결과라면 이해겠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x에 2를 넣을 때그 1이 일어납니다. 한번 연습삼아 해볼게요.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3 하면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4, 7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네, 1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안개가 자욱하게낀산 한가운데에서 화산을 해야 하는 상황 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이 내려가는 방향인지 뒤가 내려가는 방향인지를 몰라요 아까 전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표를 다 그리기 전에 우리가 4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알았지 4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지 4보다 더 커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함수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 걸음씩만 깔짝깔짝 봐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한 걸음씩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몇 걸음 나아가 보니까 어 점점 올라가네 혹은 어 이쪽으로 가면 더 작아지네 하면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이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곡선을 제가 그려놨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 있죠 4를 넣으면 3이 나온다 라는 요거를 알고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1로 가야 혹은 1로 가야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음, 3 넣어보고 2 넣으니까 어 작아지네 5 넣고 6 넣고 7 넣어보니까 어, 점점 커지네 이걸 알고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고 여기 최소점 2에 딱 도달했을 때도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해보니까 점점 더 값이 커져서 아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x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개밖에 없다는 라게 무슨 말이냐면 y를 결정하는 값이 여기서 x 하나 말곤 없지 않나요? x가 2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3이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무슨 값이 되고 X와 Y가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실은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X가 하나가 아니라 X가 두 개다 이런 건 어떨까요? X값과 X2가 각자 결정이 돼야 그때서야 Y값이 결정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평면에 표현할 수가 없고요 3차원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X1, X2가 바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Y가 높이 방향으로 있는 이런 선차원 평면을 그려야 자 x1, x2에 0,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3자 y는 3이 됩니다 즉 x1, x2가 0일 때 y는 3 여기에 딱 찍혀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요 점처럼 요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으면 5가 되네요 자 1, 1 1라고 1을 넣으면 자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그러면 더 높은, 여기 어딘가, 오. 자, 여기 찍히고. 그래서, 집중점을 다 이렇게 하면, 이 평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게 될 텐데, 얘는, 얘처럼 이런 선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평면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평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구불구불한 평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만, 잘 정제되어 있는 그림으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평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y 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개라서 이렇게 3차원 아니면 표현을 못 하는 상태.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최소점, 즉, 요 자리겠죠? 여기를 향해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 아까 2차원이랑 똑같이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가다보면 가장 최소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 사례와 비교되는 여기서의 챌린지는 극명합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5초 정도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앞 혹은 뒤 두 가지가 아니라 사방팔방 모든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는 제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제가 기껏해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커지는 쪽 혹은 작아지는 쪽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얘 아니면 얘였잖아요 근데 자이점 한번 보세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x1 방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2 방향도 이렇게 있거든요 즉이 평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나침반을 들고 서 있는데 이 360도 어디든 다 열려있는 하방팔방 모두 다 뚫려있는 선택지라서 선택지가 한마디로 무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요 방향으로 가볼까 조방향으로 가볼까라는 이거를 360도에 대해서 무한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냥 어느 방향 하나 정해서 내려가 보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두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한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지식을 더 장착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사 변화를 감지해내기입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처리셨을 것 같아요 이 지점에 서 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람이 딱서 있다 하면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이미 어느 방향이 가장 부파른 경사인지 반박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머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정말 여기 안개가 쌓인 척척 한중이라 지금 서 있는 여기밖에 모른다 할지언정 발바닥으로 지면을 느껴보면 아, 이쪽 방향이 가장 가파르네 다시 말해 발바닥 감각만을 이용해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찾아내고 그 방향을 향해 일보 전진 그러면 그 지점에서 또다시 가장 가파른 방향을 찾아내서 일보 전진 이거를 반복해내면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무사히 해산할 수 있습니다 설령 눈이 가려져 있어도요 자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사 변화 공지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유사한 건 아니지만 이건 꼭 골퍼들이 마지막 퍼팅을 할때 기울어져 있는 경사를 보면서 어느 경로로 보내야 홀인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나름 비슷합니다. 미분이라는 다소 유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주제를 다뤄야 하다 보니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 것 같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등등.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오셨으니까 미분 어렵거나 듣기 싫다고 떠나시면 좀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좀만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